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거 방귀 낀거 아니에요? 네. 허벅지야 허벅지에 마찰이. 네. 나 억울하네. 라운드 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 TV에서 출단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 수술을 할 거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 키스할 때 느낌 이다 난다고. 제첫 남자친구 가코 수술했는데 느낌이 다 났어요. 그거는 실리콘을 넣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안보이으니까코 뭉개졌네. 누구한테 맞았냐? 여기 어, 장난이고요.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를 낳아주신 거는 음, 부모님이 성관계를 하셔서 비임을 안 하셔서 저희가 난 거잖아요. 누구나 다. 상스럽게 네이버에 한미묘이 쓰써있는데 그걸 보고 검색하신 분들이 왜 이름 한미유냐 무슨 자신감이냐. 아왜 하고 싶은 말 해야죠. 난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소속사에 소속이 안 돼. 아 그리고 나한매힌거 있어. 키스할 때 느낌 다 난다 있잖아요. 얼굴을 코박쪽을 미리 해뒀어야 되는데 제게 이제 찾을라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곳이 어딘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저는 당근 주스하고 먹고 싶어요. 소식을 하기 전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먹고 싶어요 음... 난 유독 더 심해 이 청개구리 심포가 하지 말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다 싸워시고제 <웃음> 어, <그래. 웃음> 친한 모델 언니가 이제 엉덩이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웃음> 근데 굉장히 빅 사이즈가 됐어요 그냥 완전 합방댕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저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되게 <웃음> 착하지다 기준님 나같은 내렸는데 되게 착하시다. 저는 운전할 때 빵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툭툭 빵빵이기 때문에 굳이 빵을 하지 않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왜요? 본인 혹시 손으로 빵? 혹시 뭐 대표님 죽빵? 꺼져! 저는 지금 계속 카메라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게 머리를 안 감고 와가지고 떡진 게 제가 떡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웃음> 다른 떡이 조금 짜증나네요 <웃음> 어제 호박죽을 못한 게한 입에 쳐가지고 아니 진심이에요 진짜 내가 아 진짜 짜증난다 조만간 내가 두 달래로 빨딱 받는다 한편 물바았다고빨딱지 손톱이 일부를 한게안 했어요 어제 어. 했는데요 한게안 했어요 왜 거는 안 했어요? 이거 그 어. 심장 그거요아 진짜? <웃음> 빨래집게 같은 거 꽂아가지고 많이 안 하고 보셨네? 그쵸 저는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오. 저 실밥도 혼자 뜯었어요 아, 서든하다 보니 혼자 뜯었어요 이렇게 <웃음> 살아계시네요 <옆에 따라> <웃음> <웃음> 제가 아시다시피 매립진이잖아요 있어. 잡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누구보다 면역력이 <웃음> 좋기 때문에 그 일명 그 무한 바이러스도 저희 집은 피해 간다는 그런 <웃음> 설이 있거든요. 전국에서 두 명만 피해가요. 그 중에 하나가 한민모고그중에 하나가 점천수. 좀, 아. 생긴 게 들어와서 피한다. <웃음> 저는 음나가 <응가가> 마려요 <웃음> 그리고 졸려워요. <웃음> 빨리 주사를 맞고 싶네요. <웃음> 네. <웃음> 이모님, 지금 어때요? 긴장돼요? 이연하게 해도 쟤는 줄알지만잖 장을 안 자고 왔어요 음. 왜냐면 주사 맞으면 편안하게 잠을 잘 쓰기 때문에 하얀 주사 그러면 저희 들어오 동작 잘하고 싶어! 여기는 지금 TMI인데요, 여기는 <웃음> 인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예뻐 세터로나오시잘못했어요이 짧으네요. 하도 길어 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그러세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마치 안 했는데 마치 한거 같지? 한장 하셨어요? 여기 <웃음> 서이 잡아 주시고. 와, 무섭게 생 겠다. 음. 촬영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것도 찍어요? 왜 이만치고 이거 너무 떨려 미화야 어, 씨, 오랜만에 또 수술 때 누우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고쳐야 될때가또 되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잘하고 오세요 바이바이 잘하고 오세요 <해보세요>. 파이팅 <목소리> 드디어 당근 주스를 드셨어 <목소리> 이렇게 맛없었어 오, 음. 솔직히요, 아까 주다 세적하고 들어왔대요 이렇게 앞을 주고. o 게 영상을 게든다는것 자체가 대단하떻 분들이고 똑같이 고통을 나눠드리고 싶게요어떻게어떻다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던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게든어떻게한 어떻게든, 어 같아? 든 어떻게든, 살떻게 이그 새끼야. <웃음> 이렇게까지 앞으로 뒤집어 뒤집어버리는... 리고이 렌즈를 낄 수가 없어요, 이거. <웃음> 오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 왜 이렇게 다 섞어 터지는 느낌이야? 해봐, 해봐. <웃음> 죽을 것 같아, 했 네. 음. 죽을 것 같아서? <웃음> 해봐. 이런 거 하고자 하는 주변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 왜 아프다면서? 내가 그러니까 같이 하자아고주 밤에도 알았거든. 아, 이럴 줄 알았어. 오늘 뭐, 코박죽이나 좋다는 거. 아, 진심이야. 이제 코박죽은 자기 인생에서 없는 거라고 생각해. 아 그렇게 얘기하나봐서 코박죽을 해야지 얘기를 낮춰. 저희 부모님들이 코박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거예요. 침대 위에서 트롤킹다고. 내가 맨날 밖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 코 수술하면 바로 남자친구 새끼 나다고다 뒤졌어? 안녕. 일주일 동안 뭐였어요? 계속 방송만 했어요? 진짜 방송만 했어요. 컴퓨터 바닥, 컴퓨터 바닥, 컴퓨터 바닥. 나머지는 리자 했어요. 그러니까 tudo. 눈이 여기가 부어있어가 작아보이는 입질이 있는 너무 커보이는 원래 커요. 원래 커요. 하자, 하고 와서 어제 또안지은거 리뷰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요. 코 솜이 한여가까지 정도 들어있잖아요. 뺄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주가 뽑히는 느낌이다. 우주가 통째로 뽑히는 느낌이다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니까 소리를 지르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지르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아아 아아아 그러면은 덜 아파요. 이게 정확히 아 <S> <S> 나중에 코 수술하시는 분꼭 소리 질러 보세요 순간적으로 통증이 가해지면 욕을 하면 음. 통증이 조금 덜 느껴진다고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헛소리 음. 하지 마임마 어떤 거 같아요? 아, 깜짝이야 아, <웃음> 등이 시이라서 <웃음> 일단은 등이 너무 따뜻해요 <웃음> 벌써 자연스러워서 오진 오. 오, 뭐야? 근데 나... 진짜 확실히 달라지긴 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소리 안 지르셨네요. 아 어떻게 됐어, 박수실 수도 있는데 <웃음> 조용히 있어야지. 우리 <웃음> 사랑. 어, 어, 어. 네? 월요에 시간 이분 날에는 남자랑 같이 모습이거든요. 네. 네. <웃음> 조심하세요. 위주 후에. 네, 여기 있는 모습으로 있겠습니다. 다시 봅시다, 됐다. 네.